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체중 이동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오늘은 따로 레슨이 내, 들어가는 내용 없이 그냥 예고편이에요. 네. 그 대신에 이 동영상을 그냥 스킵하시기에 앞서서 물론 예고편이기는 하지만 내 스윙, 타입의, 스윙 타입에 따른 체중 이동과 내가 보내고자 하는 구질에 따른 체중 이동의 타이밍과 체중 이동의 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내가 백스윙 탑이 좀 높은 사람의 체중 이동의 타이밍과 백스윙 탑이 좀 낮은 사람의 체중 이동의 타입 그리고 체중 이동의 방향, 체중 이동의 양 그리고 체중 이동의 타이밍 다 다르고 마찬가지로 내 스윙도 내가 인아웃 스윙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아웃인 스윙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른 체중 이동의 타이밍, 체중 이동의 방향 그리고 체중 이동의 양 또한 내가 일관된 스윙을 가지고 있다고 일자의 스윙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. 내가 드로우 볼을 치고 싶을 때 스윙의 변화를 하지 않고 체중이동의 타이밍만 바꿔줌으로써 내가 드로우 볼을 치고 싶을 때 페이드 볼을 치고 싶을 때 체중이동의 타이밍과 체중이동의 방향 어느 쪽으로 체중이동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체중이동의 양 얼마나 체중이동이 돼야 되는지 같은 얘기지만 내가 공을 높게 띄어치고 싶을 때랑 공을 낮게 눌러보내고 싶을 때 스팅어볼을 칠때 내가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언제 체중이동을 해줘야 될지를 지금 이 한가의 하나의 동영상이 담기에는 너무 길어서 앞으로 한네편에서 다섯 편 정도의 동영상에 천천히 나눠서 올려 드릴 예정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미리 그렇게 동영상을 나눌 거다라는 거를 알려 드리려고 찍은 동영상이고요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타이밍의 아, 체중이동의 타이밍이 100% 맞은 거는 아니에요. 나한테는 맞을 수 있지만 남한테는 틀릴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공이 안 맞는다고 해서. 저 사람은 잘 맞는 것 같은데, 저 사람의 체중이동은 저 사람의 스윙은 100% 맞고, 나의 스윙은 100% 틀리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, 나만의 체중이동에 타이밍이 있다는 라 것, 그리고 그걸 찾는 방법을 앞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, 네. 지금, 어, 다음번 동영상부터 체중이동에 관해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